GCO Monthly Update. 안녕하십니까.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인턴 아나운서 송인경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얼어붙었던 모임 활동들도 활발히 재개되는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10월 GCO 정기 모임의 날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GCO 정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달 처음 참석하신 신규 정회원사 대표님들과 예비 정회원 대표님들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마자르 세피체계법인 박승하 대표이사님께서 신규정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마자르 세피체계법인은 프랑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업종은 회계용역 경영자문 컨설팅입니다. 전 세계 91개국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연매출 70억 2796만원 직원 수는 72명입니다. 다음은 정회원이신 디지포머사스랩 이영수 대표님의 소개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예비 회원사 스피니커 서포트코리아 이태건 지사장님 소식입니다. 스피니커 서포트코리아는 최첨단 서드파트, 오라클 및 SAP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비전 높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지사는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350여 명입니다. 한편 디지포머사스랩 이영수 대표님께서는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올한해 f 5코리 아아드리안 대표님을 비롯하여 이분을 정회원 가입 소개시켜주셔 매우 큰 힘이 되고 올해 송년회 때 우수 회원 표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 초대 게스트 소식입니다. 이번 달 초대 게스트는 산업인 뉴스 손병호 대표님과 황무선 국장님이십니다. 손병호 대표님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출신이시고 앞으로 우리협회의 대정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산업인 뉴스와 저희 협회가 시너지 있는 여러 사업들도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회원 소개와 특별 초대 손님의 인사는 방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송인선 앵커께서 직접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회 공지사항 소식입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g c o 가 야심적으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로서 g c o 음악밴드 창립 내용입니다. g c o 음악밴드는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이 밴드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도 하고 밴드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의 기업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서 주요 활동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테마 버스킹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바자, 버스킹 등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장들의 목소리를 음악에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뮤직 메신저로서의 활동입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GCEO의 사회기업 활동으로서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11월에 충북음성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송인선 앵커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디지포머사스랩의 이영수 대표님께서 우리협회의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회원 간의 비즈니스 연결활 성화를 위하여 GCEO 폐쇄 앱을 재능 기부하여 주신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정회원분들의 가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송년회 이전에 모든 카카오 단톡방은 폐쇄되고, GCEO 폐쇄 앱에서 공지 및 활동들이 진행되어니 협조를 당부합니다. 네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2021년도 주한외국기업백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까지 다국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인쇄작업이 끝나게 되어 11월 초부터 정회원사 대표님들의 사무실로 우편배송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 10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GBS 인턴 아나운서 송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